갈래? 난 어디든 좋아, 좋아 언제든 좋아, 좋아 everyday sunny day. 아, 배고파. 먹방, cook방, beauty p i l w h a t e v e r you want. 신쿠. <목소리> 중국냉면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일종일 12시에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던지고 모자 뭐 던지고 난리 났지? <웃음> 내가 뭘막 뭘 던졌던 기억이 나긴 해이 형이 또 냉면을 시켰어 냉면을 왜 시켰지 모르겠어 이 지금 새벽시 5시 반? 중국냉면 먹고 지금 한 몇십 분 지났나? <웃음> 면이 맛있는 면이네. 이게 얇은 게. 탈했다 <웃음> 나도. <웃음> 근데 나를 이렇게 새벽까지 매이는 이유가 뭐야? 사욕하는 거야? 나 근데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레슨이 있는데 큰일 났네 <목소리> 여러분 진짜 피자 시켰어요 <웃음> 자기는 안 먹는데 <웃음> 다 보고 먹으래 어이가 없네 진짜 안 돼, 나 학원 가야 돼 요거는 시래기 매운 국밥, 소고기 국밥하고 제육볶음, 이건 무국밥 요거 비빔국수 여기 국밥에 소면 추가 네. 근데 너무 많이 시켰나? 아그렇게 많아 저거? 나 비빔국수 곱백이 시켰나? 야, 아, 형은 나중에 너, 너 데리고 못 살겠다 우리가 밥 먹다가 파산할 것 같아 진심으로 우리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될 거야 아마 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건 대단해 <웃음> 난... 우리 둘이 있으면 유난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, 이 국밥집이 경성집밥? 응 맛있네 마, 마시고, 마시고. 나 우리 국밥 안 먹는 거 알지? 이렇게 볶으면 밥이랑 딱 먹기 좋은 음. 매우 여기가 매우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참. 되게 삼삼하다 음식들이 음. 따라따라딴, 딴딴따딴, 서비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이 설날이거든요. 솔직히 라면은 별론데 덮밥류는 진짜 맛있다 음. 국물은 맛있는데 면이 별로네 역시 면은 가서 먹어야 돼 히메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가스 튀김 만두 매운 졸면 드라마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그 해. 직접 만든 짜장라면과 비빔국수 매운 땡초 짜파게티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안성탕면 두개 해가지고 짜장 분말이 있어서 더 추가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고기 500g에 라면 2개, 밥 1공기 응, 취하긴 했지만 쫄면, 돈가스, 생선가스, 제육 덮밥 여기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있었대요 먹은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전국장을 끓이는 중. 느끼지는 않겠지만 <웃음> 골뱅이 왕창 쫄면 완성! 짠!